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북구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는 생각외로 가격이 그래 높지는 않죠. 땅은 엄청나게 넓고 7구까지 포함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부성구와 달서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가격이 높다는 하 것을 못 느끼겠는데요. 일단 뭐 한번 표를 보시죠. 보시게 되면 1위가 연동의 2편입니다 53편 기준으로 해서 7억 7천을 찍었고요. 기본적으로 뭐 3월 달에 전세, 그리고는 3월 달에 84B, 32평, 가격이 4억 6천.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2008년도에 2억대의 기준으로 해서 5억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사실상 뭐 가격은, 서구든 서구든 동구든 뭐 어디 할것 없이 안 오른 곳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이제 하락하고 있고 거래가 안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옛날 가격을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데 한번 올랐던 것은 옛날 가격대로 내려가는 사례는 없습니다. 단지 얼마나 많이 내려가느냐 적게 내려가느냐. 차이뿐이 없는 것이고요. 위는 오페라 삼성 거림 코아 베스트. 일단 34평에 6억9천을찍었습니다 위에 1위하고는 좀 틀리죠. 53평에 7억 7천. 대부분 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34평이 6억 6천인데 뭐 그래프를 보다시피 원만한 그래프의 복수는 아닙니다. 사실 아파트 위치가 여기에 이렇게 있지만 원만한 그래프의 복수는 아닌 것 같고요. 널뛰듯이 조금 뛰었는 것 같은데 2022년 3월에 달뭐 84, 6억 6천 그리고 뭐 6억 4 5 5 0 6억 6천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 거래가 없고요. 전세가 지금 뭐 5억 대 4억 9천 아주 위험한 전세입니다. 이런 전세는 시기적으로 뭐 기존에 예전에 계약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계약 자체는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죠. 터지면 사실 돈을 받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회의 오페라 설친. 이건 뭐 그래프가 뭐 웃기죠. 사실 뭐 35평 6억 3천 400씩 얻는 게 최고가인데 2022년 3월, 4월 거래가 원만하게 좀 이루어졌는데 뭐 사실 이 정도 거래가 이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직거래로도 많이 이루어졌는 것 같고요. 사실 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를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뭐 5억대, 6억대까지 거래가 어느 정도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84, 3 2평 세평 기준으로의 거래인데요. 사실 이런 가격대도 향후에는 계속해서 내리지 않을까 보자. 21년 1월에는 6억을 찍었다가 6억에서 5억대, 5억 9천 거의 많이 떨어지진 않았네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거래가 됐는지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4위 침산 프로지요. 그런 8평에 6억 5배 원만하게 쭉 올라갔죠. 대부분 평균가가 보면 예전에 아파트들은 2억 대였습니다 2억에서 3억 미만이었죠. 우승구가 그때 2008년 9년도에 따지고 보면 3억대 초반, 중반, 후반, 후반 이런 식으로 갔었으니까 나머지는 2억대. 이때가 사실상 살기가 좋았던 동네입니다.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물가도 좀 저렴한 편이고 유료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고요. 사실 뭐 술집의 술집, 술가도 집술좀 저렴합니다. 딴 동네에 비하면. 제가 경기도나 뭐 여수나 전라도 뭐 이런 데나 아니면은 제주도까지 다녀봤지만, 관광지역도 아니다 보니까 저렴했는데, 참 많이 뛰기도 많이 뛰었네요. 뭐늘 뛰듯이 뛰는 건 아니고, 여기는 그래도 순차적으로 좀 뛰었다가 한번 쭉 내려갔다가 했는데, 워낙 대구에, 막 지금 세력들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뛰는 것도 있고, 투자, 뭐, 투기, 뭐, 그리고 뭐, 다양한 어떤 우리가 재개발 보상금, 앱 투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뛰었는데, 침산 프로트 1차, 그래도 4위를 기록했습니다. 5위 히스테이트 대구 오페라. 그런 5평에 5억 8천을 찍었는데, 뭐 이런 그래프는 사실 뭐 사, 위험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도 뭐 22년 3월, 4월, 2월, 6억대로 해서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는 편인데요. 모르긴 몰라도 사실 이런 어떤 그래프는 뭐 갭투자의 투기, 이 조금 더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나중에는 금액이 급 상승을 했다가 급 하락을 했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위 매천 화성 파크들이 <웃음> 뭐 평균적으로 그래프가 요런 그래프가 원만합니다. 사실 뭐 2억대에서 4억대에서 쭉 내리다가 올랐다가 조금 그렇지만 은 평균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원만한 그래프고. 어, 그 21년 이후에 거래는 없었습니다. 21년 3월 달에. 그것도 좀 오래됐네요. 6억대를 찍고 나서는 이후에 거래가 없었다. 그렇다면 향후 계속해서 가격대는 더욱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오페라 트루 엘리 시민의 수. 시민의 수 33평에 5억 7천. 그것도 마찬가지 원만한 그래프는 아니고요. 전세만 거래되었고 실질적으로 매매는 한건 59. 2000에 8 0에 거래된 거 외에는 대부분 전세입니다. 대부분 전세도 보면 59에 똑같은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2억 8 0 0에서 3억 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뭐 2억 대. 그렇다면 4억 대에 매매가 됐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를 얻는다. 그렇다면 지금 입장에서는 거의 2억 중반대의 전세를 얻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W 보겠습니다 W 마찬가지 고성에 있는 대부분 대구역 주변에 태평로 위주로 조금 거래가 좀 됐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22년 4월 거래가 좀 많이 되었죠 그리고 23년에도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억대에서 사실 5억대 해도 갭 차이는 크게 많이 없습니다 84, 뭐 LC, 뭐 B타입 개념으로 해서 물리가 거래가 됐고요. 9위, 포현나이파크포현나이파크 같은 경우도 실제 뭐쭉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네요. 뭐 21년 6월달 거래를 하고 22년 3월달에는 5대 억 84. 이게 32평의 기준인데 뭐 사실상 뭐 3억대가 제일 원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구가 서울하고 비교하는 분들도 계신데 서울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언제부터 대구와 서울을 비교했습니다. 경기도하고도 비교를 안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의 비교는 할 필요는 없다. 인구 240만에, 뭐, 부산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부산도 제가 알기로 한 330만 될것 같은데. 그러니 5억대, 6억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뭐, 사실 일반인들이 재개발 보상으로 해서 그래도 뭐, 돈이 어느 정도 풀렸기 때문에 거래가 되었지, 실거주 위주로는 뭐, 아마 3, 4억대. 가장 무난합니다. 보시면 되고요. 12. 복현자이. 복현자이 같은 경우도 뭐 그래프를 보시면 뭐 원만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2020년 거래 이후 2021년 거래요. 없고 22년에 뭐 최고가 하나 또 찍었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너무 돌 들어와서 그렇게 샀는지는 몰라도 사실 이런 그래프상 아니면 실질적으로 거래 동향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집니다. 침산하선파크드림 그런 한평 4 0 0 0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프는 원만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하고 큰이슈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이쪽으로 해서 뭐 개발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대학교 부근에 그렇게 됐는데 대부분 거래는 없고 전세만 거래가 있을 뿐입니다. 2위에 7성 코너 하늘채 35평에 4 0 0 0 대부분 2억 중반대 아니면 2억 초반대가 예전 거래 금액이었습니다. 한가지 매매 거래는 아예 없습니다. 근데 유휴 웨스턴 필리스따뭐 이름도 어렵게라도 지나봤네. 여기도 마찬가지 1 3이 24년 4억 100만원 찍고그전자에도큰 거래는 없었는데 3월달에 4억 한번 찍고요또 타입은 6 0이 때문에 뭐 사실 조금 평수는 작다고 봐야 되죠. 큰 타입 자체는큰 거래가 없었다.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이화수파크 랜드 4억 6천 뭐 이렇게 원만하게 올라가더라도 실질적으로 2월달에 뭐 4억 그리고 저번 연도에 4억 5천 찍었다가 이거는 또 뭔가요. 4억 6천까지도 올라가긴 올라갔네요. 아선파크 랜드고, 기본적으로 15일, 16일에 찍어보면, 은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가격대가 어느 만큼 떨어진다,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장가지, 거래 자체가 없다 보니까, 뭐, 지금은 급락했다,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 일시적으로 수성구 위주로 뭐, 3억이 떨어졌다, 4억이 떨어졌다. 단지 그 가격대가 10억이었는데 4억이 떨어져서 6억이 되었다. 아니면 3억짜리가 10억이 되었는데 4억이 떨어져서 6억이 되었다. 그래도 아직까지 3억은 올랐는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향을 그냥 한번 쭉 실질적으로 거래댔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건 어플로 그냥 제가 설명하기 좋으라고 이래 받는 거고 개인 집을 보기 위해서는 해양부 들어가서 자료를 보시면 가장 정확하다. 르노부시아선수촌 마찬가지. 보시게 되면은 뭐 꾸준히 거래는 됐습니다. 꾸준히 거래는 되었는데 24년 뭐 두건 금액대가 2억대죠. 84 아주 좋아요. 2억대. 그리고 3월달 전세거래 많이 있었고 21년 내에 2억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2억대들은 올라도 많이 안 오르고 내려도 크게 안오르는데 실제 예전을 보게 되면은 이 아파트는 1억대였죠. 1억대에서 2억대로 갔으니까 적어도 뭐 10년에 1억 벌었다.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군은 생각해보 달서구와 구성구와 비교했을 때큰 갭차가 많이 없었고요. 거래 자체도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달서구보다도 거래가 월등하게 음, 떨어지고 사실 뭐큰 거래도 없었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은 해드리지만은 어, 5월에 이침식이 끝나고 나면은 그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아니면은 예선공약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발표가 어떻게 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부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계속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편이고요. 그 상황에서 미분양은 계속해서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면서 한번 보시고 단지 주택을 구하는 분들이나 아니 저 아파트를 구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생애 최초로 뭐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분들 투자를 하려는 분들 장가지 대부분 많이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붙고는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뭐그 뒤로 거꾸로 최하위 순위를 보더라도 금어지고 아... 뭐 같은 경우는 사실 뭐큰 거래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빌라라고 보시면 되죠 빌라란 보시고 되면 되고 그 뭐지구 같은 경우는 일제그 뭐지구는 지금 뭐 거래 저번에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서 보기도 봤지만 아그 뭐지구는 거의 외딴 섬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내가 마음 편안하게 내 어떤 뭐 직장이 근처에 있어서 검 뭐지구에 들어간 분들은 그냥 마음 편안하게 거기서 내가 직장과 같고 뭐 소용해서 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근무지구는 거래 자체도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댓글에 보면 외곽에 있는 분들 뭐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예전에 그런 걸 몰랐다면 외곽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내쪽으로 들어오시는 게뭐 향후에 지금 저, 저렴하다 할 수는 없지만은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구입해 놓으면, 사실 향후에 다시 더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일도 대구의 3,40년 만에 처음이지만, 외곽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수중구가 아니라도 중구, 남구, 뭐, 달수구, 안쪽으로 좀 들어오시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살다가, 아파트 가격이 좀 올랐다면, 그것으로 좀 만족하고, 또 급하다면 은또 급하게, 살아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9편이었습니다.